어? 그또 만남 뒷바전에서 박밀 튀어나오면 기분 나쁘죠? 중수가 바뀌었어 내가 22였는데 1 2 샌드에 분쇄가 있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근데 버클러는 분쇄를 쓸수 있고요. 로카라도 분쇄 쓸수 있잖아. 상대가 드렉타라 내년에 나도 로카라 할수 있으니까. 나의 눈을 믿겠어. 등세는 로카라랑 같이 쓰고요. 빵으로 올리고요. 어기빠게뭐 <웃음> 배고프다. 사일 맞아도 된 낸다. 나만이 잠치 음, 기다 도끼로 어오함개새게 하자 그냐 변신 분쇄 필리 간다 아닌가? 필리는 앱하고 아씨 독사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한대 때려야 되는 거야? 나 변신에 쏘는 이유는 코스트 줄인거 변신에 10방어도 짜리 카드 가써 싸지? 이거 골로약사자로 핸드폰린 다음에 필리로 하죠 담배네 나라에 들어가면은 독사사리 없는거 아니냐? 방패울리기 어? 영 카드, 영 만화 카드, 영거화 카드. 영 만화 카드, 영 만화 카드. 영 만화 카드, 영 만화 카드. 영 만화 카드, 영 만화 카드. 영만 이 필리할때 순서대로 내 손에 는 모든 카드 내댁맨 아래에 있는 카드들과 바꿉니다 바꾸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제일 밑에 들어가죠 여기부터 밑에 이걸부터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넣어가지고 오른쪽부터 들어가서 왼쪽이 제일 밑바닥이야? 아니야 오른쪽이 나, 제일 나중에 들어가 왼쪽부터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이거 이 세자리가 제일 밑에 들어가요 아그 말을 말을 그 말이 금뜻이구나 오른쪽이 밑에 들어간다 는듯 독사 맞았어요 나랄도 있고 독사도 있네 악사가 이거 불안 학교선에 맞으면은 게임하기 싫거든요 설마 깨세라? <놀람> <놀람> 세 세라. 세라. 세라. 세라. 세라. 세라. 세라. 세 미리 라까 아니 라 세라. 세라. 세라. 세라. 의스 세라. 세라. 세라. 세라. 이렇게 선봉병 빼고 소환 인장 그리고 나랄렉스도 넣고 독사도 넣어가지고 전사전은 좀 할만한 악서야 흠흠흠 막을테면 막아봐 방향자군가들 이를 시작해보자 5 5채요 악몽은 뽑았나? 이악몽이면은 난리 나는데요? 진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그거는 자 이때까지 나라에서아악 많이 했는데 이악몽한 번도 해본 적없고 악몽 두개 뽑힌 적 자체가 없어 그냥 1점 모자라 음... 이게 더 안전해 장밀령 빌려 내가 보다 항목한 개는 있다 죽었나 그러면? 아왜 악몽인거야 한대 모잘라가지고 <웃음> 그러면 기둥 도발로 한대 맞아주는게 더 안전했는데? 어떻게 더 안전하게?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